안녕하십니까 스피드 엑셀입니다. 오늘 스피드 엑셀 첫 번째 강의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엑셀뿐만 아니라 워드, 파워포인트 모두 메뉴 체가 같기 때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리본 메뉴 바로 밑에 여러 개 지금 자주 쓰는 기능들의 아이콘들을 집어넣었는데요. 이렇게 자주 쓰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이 빠른 실행도구 모음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기만 해도 엑셀을 두배 이상 빨리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나 중급자나 모두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스피드에서 첫 번째 강의 주제로 빠른 실행도구 모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제가 사용하는 엑셀 프로그램의 화면을 가져온 것이고 실제 처음 설치하는 설치된 엑셀의 메뉴는 지금 위에 보시는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을 살펴보시면 지금 위에 이 부분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인데요. 이건 제가 쓰는 거고 그 그림의 차이를 보면 은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쓰는 엑셀에서는 리본 메뉴 아래쪽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설치되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위에 있습니다. 실제 작업하다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으로 위로 가서 클릭하는 게 빠를까요? 조금이라도 아래쪽을 가서 클릭을 해야 빠를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할 일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리본 메뉴 아래로 옮기는 것입니다. 옮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는 이쪽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자, 오른쪽 버튼을 눌렀더니 메뉴창이 뜨죠. 실행할 수 있는 다섯 개의 메뉴가 뜹니다. 자, 이 중에 세, 위에서 세 번째 자, 리본 메뉴 아래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표시 자, 이것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자, 위에 있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아래쪽으로 자, 리본 메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긴 띠가 생기는데 이쪽에 자주 쓰는 중요한 기능들을 이쪽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집어넣는 방법은 자, 쓰려고 하는 메뉴들 지금 이쪽 홈 탭에 있던 뭐 데이터 탭에 있던 여기 여러 군데 있는 메뉴들을 골라서 집어 넣으면 됩니다. 간단한 것들로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숫자 표시 형식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퍼센트, 천 단위를 끊어주는 쉼표, 소수점 자릿수, 늘리기, 줄이기, 네 개를, 음, 다른 실행도구 모음에 넣어보겠습니다. 넣는 방법은, 넣고 싶은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아까 봤던 이 다섯 개의 메뉴창이 뜨죠. 빠른 실행도구 모음, 리본 메뉴에 대한 메뉴가 뜨는데 그에첫 번째가 빠른 실행도구 모음에 추가이죠. 추가를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서 입니다. 클릭했더니 여기 아이콘이 생기네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제거할 때는 다시 빠른 실행도구 모음에서 첫 번째 제거가 나오죠. 제거가 됩니다. 다시 넣고 제거하고, 자, 넣고 제거하고 할수 있죠. 있습니다. 만약에 넣었는데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넣을 수가 없죠.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쉼표 스타일, 빠른 실행 녹음 파 추가, 추가,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 추가 이렇게 간단히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용 예에 대해서는 다음번 강의에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 어떤 기능들을 빠른 실행 도구로 넣어야 되는지 지금 표시되어 있는 여러가지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